여보세요? 응, 자기야 나? 나 아직 일 중이지 음. 아, 내일까지 내야 될게 있어가지고 계속 일하고 있어 응? 자기는? 어? 자기 술 마시러 가려고? 음. 근데 시간 너무 늦지 않았어? 괜찮아? 내일 일안 나가요? 아, 진짜? 뭐 그럼 다행이지. 누구랑 마시는데. 음, 그분들. <웃음> 나도 와. 나도 가서 같이 마셔. 아, 진짜 그러고 싶다. 근데 이거 진짜 오늘까지 안 하면 내일 감당이 안 돼요. 해야 되나? 음 응. 어만데서 끼부리지 말고 술만 마셔야 돼요. 알았지? 어, 어디서 노는지 잡혀나 찍어놔줘. 응, 음, 그러면 안심하고 있을게. 아, 어, 아. 어. 나도 사랑해. 엄마. 응, 음, 끊어. 재밌게 놀아요. 응? 음? 우리 저긴 아직도 누나 안 되겠네 찾아가야겠다. 자기야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아기 불이나 안부리나 단속하러 왔어요. <웃음> 잠시만 친구 좀 빌려갈게요. 음... 자기야, 술 많이 먹었어? <웃음> 술 많이 안 먹었어. 근데 술 냄새 엄청 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래? 그럼 됐지. 일은 다했냐고 그럼 자기 잠깐이라도 보려고 열심히 끝내고 자기 보러 왔지. 난 아, 내일 은나가야 되니까 오래 버있고 얼굴만 보고 들어가려고요 응 그리고 자기야 너끼 부리고 있었어? 안 부리고 있었어? 안 부리고 있었어? 진짜야? <웃음> 아이 귀여워 잘했어 잘했어 우리 자기 완전 최고네 끼도 안 부리고 있고 어만대서또끼 부릴까 봐 걱정해서 왔더니, 너무 건전하게 노는 거지. 이쁘다, <웃음> 내 새끼. 응. 음, 어디다 흘리고 당기지 마. 너내 거니까. 알았어? 그래, 내 거. 그럼 자기가 내 거지, 누구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거안할 거야? <웃음> 이미 너 내꺼야. 거부해도 소용없어. 아, 그리고 자기야, 여긴 내가 계산했어. 어. 여긴 계산했으니까 더 먹을 거면 마시고, 다른 데서 마실 거면, 다른 데 가서 마셔도 되고. 대신, 밖에 추우니까. 밖에 오래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알았지? 응. 나도 사랑해. 뭐야, 왜 와라 간겨? 좋아? 좋아서 그래? 내가 계산해줘가지고 좋은 건 아니지? <웃음> 아니야, 장난친 거지. 술값 얼마 안 나왔던데, 뭐. 우래 자기 오늘은 배가 안 고팠나봐? 안주도 많이 안 시켜먹고? 혹시 모르니까 카드 주고 갈게. 어 재밌게 놀다가 안전하게만 집에 가. 알았지? 집 도착하면 연락 주고. 언니 이제 들어가 봐야 돼요. 너무 피곤해. 오래 자기 걱정 안 시키고 노는 거 아니까 마음 편히 들어가서 잘게. 알았지? 네 얼굴 보니까 가기 싫어지긴 하네. 언니 볼에 뽀뽀 한 번만 해줘. 응.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이제 나도 들어가 볼게. 아, 아 친구님들한테 인사 대신 전해주고. 안녕, 들어가. 아, 들어가서 재밌게 놀아요. 응. 응. 안녕.